안녕하세요. 햇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최승희의 딸 최은서는 엄마가 본인을 낳기 위해 그 얼마나 힘든 시련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은서는 최승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엄마의 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제 최은서는 더 이상 서인호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그에 따라 친구이자 서인호의 딸인 서이랑에게도 멘탈을 잘 잡으라 며 조언 겸 경고를 했었죠. 6화 후반부에서 최은서는 차정숙이 일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서인호를 압박하려는 것인데요. 최은서가 차정숙을 만나서 보이는 미소는 뭔가 섬뜩했습니다. 서인호는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 최은서가 주변에서 맴돌아도 본인의 체면만 생각하고 최은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최은서는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서인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가 소통을 거부하며 본인의 뜻대로 안 되자 최은서는 점점 더 비뚤어지고 안 좋게 변합니다. 원래도 이중인격이 의심되는 별로인 성격이었는데 더욱 어두운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최은서는 병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인호 최승희 그리고 차정숙은 본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차정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최은서는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차정숙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은서는 서인호가 아닌 차정숙에게 분노하게 되는데요. 최은서는 차정숙을 볼 때마다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차정숙은 뭔가 불쾌하긴 했지만 수험생이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저런가 보다라고 여기며 그냥 넘어가고는 했죠. 그런데 게시판에 글을 떠올려 보고 혹시나 최은서가 서인호의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정숙은 퇴근길에서 최은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최은서는 또 아주 무례한 태도로 차정숙을 대합니다. 최은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친 태도로 차정숙에게 쏘아붙입니다. 차정숙은 이때 최은서에 대한 의심을 점점 확신으로 바꿔가며 화를 내는 최은서를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죠. 바로 차정숙의 선배회사 전소라였습니다. 저는 전소라 캐릭터를 좋아하는데요. 전소라는 거친 모습이 있지만 환자들에게도 90도로 인사하고 차정숙에게도 존칭을 써가며 깍듯하게 대하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바른 인물이었습니다. 전소라는 차정숙에게 무례하게 구는 최은서를 다그칩니다. 전소라의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확실하게 제압해버리죠. 최은서는 그렇게 돌아갔고 차정숙은 미래의 며느리 전소라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전소라는 시크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는데요. 전소라는 모른 척했지만 최은서가 차정숙에게 했던 말들과 병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폭로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목격했던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를 토대로 대충 상황을 파악해 나갑니다. 이렇게 최은서는 직접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전소라는 계속 차정숙의 편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최은서와 전소라의 활약이 어떨지 예상이 가신다면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